정무지는 수리수리 수리수수리 수리수리 수리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후방례외안이신지는 나무사만다, 뭣타나몸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뭣타나몸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뭣타나몸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 개경계무상심심미며백천만감난주, 마라다오 마라나 마라다 십여장구 대다라니 나몰 사나드라야야 나마가리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마 사다바야마 가로니가야 오음살바바 예수 달라나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라바이마마야바로기제 세바라다 바디라간다나마가리나야마발타이삼 살발타사다남수 지가 하는 제해 아래 마 모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아리나야 고로고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음이언제 달아달아 달인 나래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마라 아마라 물개 해로게 세바라라미삼이나사야 나베삼미나미나사야 무하자라미삼이나사야 오로오로 말라 오로아 하나음바라 르나야만악사바 싯다야 사바하마 싯다야 사바 싯다유예세바라야 사바하니라간타야 사바 바라모카지나모카야 사바 반나마타야 사바 자그라욕타야 사바 삼가삼나네 모다나야 사바하마라 굿다다나야 사바 파마사 간다이사시체다 가린나에나야 사바 마 사나야 사나이나몰 사나다라야야 남아가야바로기제 세바라야 무지사다바야마 사다바야마 가로니가야 오음살과와 예수 달아나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라바리마마야 가로기제 세바라 다바따라간다나마가리나야 마발타이삼 할발타사다남수바나예 지로 가지가란 제해 아래 마모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리나야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달아달아 달인 날에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라 아마라 몰기해 해로게 세바라 라 미사미나사야 나베사미나미나사야 미사 무하자라 미사미나사야 오로로 마라 오로 시리시 도로 도로 못자못자못다야못다야 메다리야 니라간다가마사 달사남 바라르나야만악사바 싯다야 사바하마 싯다야 사바 싯다요예세바라야 사바하 니라간다야 사바 바라무카지나무카야 사바 반나마다야 사바 자그라욕타야 사바 상가삼나네 못다나야 사바하마 사다바야마가로니가야옴살바바 음 예수 타라나가라야다사명나마가리라바이마마야바로기제세바라다바리라간다나마가리나야마발타이삼바발타사다남수바나예옴살바보다남바바마라미소다간다야타옹마로게야로마지로가지가란제해아리마모지사다바삼마라삼 마미언제 달아달아달인 날에 세바라 자라자라마라마라아마라 몰에해로게 세바라라 미사미나사야 나베사미나미나사야 무하자라 미사미나사야 호로로바라호로아레바라마나바사라사라시리시도로도로못자못자못다야못다야 메다리안이라간다가마사 날사남바라르나야만 낙사바시 s a 야사바 a Nira, g a 바 t a y a Saba, p a 바 a h a Mukajina, Mukaya, Saba, Pandama, 다 a y a Saba, Jagura, Yokaya, Saba, Sankasam n a n 나 m o d a n 야 y a Saba, m i 사라나 가라야 다 사명나마 가리라바이마마야 가로기제 세바라 다바리라 간다나마 가리나야 마발타이산 발발타 사다남수바나에음살바보다남바바마라미소다 감단야타오 마로게아로 마지로가지 가란제 해 아레마모지 사다바삼마라삼마라리나야 구루구루 갈마사다야 사다야, 사다야 마미언제 달아달아달인 날에 새바라 자라자라마라미라 아마라 몰제해로게 새바라라 미사미나사야 나베사미사미나사야 무아자라 미사미나사야 호로로바라호로아래바나마나바사라사라지리시도로도로못자못자못다야못다야메다리안니라간다가마사 호로, 날사남바라르나야마낙사바시 사바하마 싯다야 사바 싯다유 예세바라야 사바하 니라간다야 사바 바라 목카지나목카야 사바 반나마타야 사바 자그라 욕다야 사바 장가름나네 모다나야 사바하마라 구타다나야 사바 바마사 간다이사 시체다 가린나에나야 사바 마그라 잘마이 바산나야 사바 나들아야야 남아가야 바로 기제 세바라야 무지 사다바야 마 사다바야 마가루 니가야 음살과 와 예수 달아 나가라야 다 사명 남아가리라 바임마마야 바로 기제 세바라 다바디라 간 달아마가리나야 마발타 이삭 할발타 사다남 수바나의 음살과 보다남 바와 마아미 소다가 사지로 가지 가란제 해 아래 마 모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아리나야 구루구루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미이 언제 달아 달아 달인 날에 세바라 자라 자라마라 미마라 아마라 몰제 해로게 세바라 라미 사미나 사야 나베 사미나 사야 무하자라미 사미나 사야 호로로 마라호 남바라르나야마나사바시타야 사바하마 시타야 사바 싯다유예세바라야 사바하니라간타야 사바 바라모카지나모카야 사바 반나마타야 사바 자그라욕타야 사바 상가삼나네 모다나야 사바 마라쿠타다나야 사바, 사바, 모다 사바파마사 마라 사바, 간다이사시체다 가린나에나야 사바 마그라 아이바산나야 사바아이나몰 다나드라야야 남아야바로기제세바라야 무지사다바야마 사다바야마 가로니가야 오움살바바 예수 다라나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라바리마마야바로기제세바라다바리라건다 나마가리나야 마발타이삼 발발타사다남수바나예요 가지로 가지가는제 해안에 마모지 사다바 산마라산마라 리나야 부로고로갈 마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미연제마이언제 달아달아달인 날에 세바라 자라자라마라마나 아마라 몰기해 해로게 세바라라 미삼이나사야나베삼이나미나사야 무하자라 미삼이나사야 오로로마라 오로아래바 바라시리시 도로도로 못자 못자 못다야 못다야 메다리야 니라간다가마서 날사남바라 르나야마나사바 시다야 사바하마 시다야 사바 시다요 예세바라야 사바하 니라간다야 사바바라목까지나 못가야 사바 바나마 다야 사바 자그라 욕하야 사바 상가름나네 못하나야 사바 마라 Inna, Inaya, 라바사 가지가는제해 아래 마 모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리나야 고로고로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미언 마음이언제 달아달아달인 날에 새바라 자라자라마라미마라 마마라 몰지해 로게새바라미삼이나사야 라나베삼이나미나사야 무하자라미삼이나사야 오로로바라오로 아래 바라마 나가사라사라지리 남바라르나야마나사바시다야사바하마시다야사바시다요예세바라야사바하니라간다야사바바라하목하지나목하야사바바나마다야사바자그라욕타야사바장가슴난해모다나야사바마라붓다나야사바바마사간다이사시째다가인나에나야사바 사나야 사나이나몰 다나드라야야 남아가야바로기제세바라야 무지사다바야마사다바야마 가로니가야움살바바와예수 다라나가라야다사명나마가리라바이마마야바로기제세바라다바리라간다나마가리나야마발타이사바발타사다남수바나예 가지로 가지가란제 해 아래 마 모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아리나야 구로구로갈 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 마미언제 달아달아 달인 날에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마라 말라 몰기해 해로게 세바라 미삼미나사야 나베삼미삼미나사야 무하자라 미삼미나사야 오로로바라오 삼바라르나야마나 사바시타야 사바하마시타야 사바시타요예 세바라야 사바하니라 간다야 사바바라 목카지나 목카야 사바바나마 타야 사바자구라 욕타야 사바 삼가름나네못다나야 사바하마라 구타나야 사바하마사 간다이 사시체다 가린나에 나야 사바마 사나야 사나이나몰 사나드라야야 남아가야바로기제 세바라야 무지사다바야마사다바야마 가로니가야 오음살과와 예수 달아나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라바이마마야가루기제 세바라 다바리라간다나마가리나야 마발타이삼 발발타사다남 지가해 아래 마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리나야 로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제 달아달아 달인 나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라 마라로게 세바라 미삼나사야나베삼이나미나사야 무하자라 미삼이나사야 오로로 바라 오로 아래 바라마 나바사라사라지리 삼바라르나야마나사바시다야사바하마시다야사바시다유예세바라야사바하니라간다야사바바라목가지나목가야사바반나마타야사바자구라욕타야사바상가듬나네못하나야사바마라가다나야사바바마사간다이사시체다가린나에나야사바마 <목소리> 사라야야나마가야바로기제 세바라야 무지사다바야마 사다바야마 가로니가야 우움살바바 예수 달아나가라야 다사명나마가리라바리마마야바로기제세바라다바리라간다 나마가리나야마발타이사 발발타사다남수바나예요 아지로 가지 가란제 해 아래 마 모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아리나야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 도로 미연마마 미언제, 미언제 다라 다라 다린 나래 세바라 자라 자라 마라 미마라 나마라 몰지 해로게 세바라 라미 사미나 사야 나베 사미 미나 사야 무하자라 미 사미나 사야 호로로 바라 호로 아래 바라마 나바 사라 사라 지리 삼바라르나야마나사바시타야사바하마시타야사바시타요예세바라야사바하니라간다야사바바라하목하지나목카야사바반나마타야사바자구라욕타야사바상가듭나네모다나야사바마아붙다다나야사바바마사간다이사시체다가린나에나야사바 <목소리도> 바산나야 사마나라야야 바로 제바라야 무지 사다바야마 사다바야 가로 니가야 오 살과와 예수 다라 나가라야 다 사명 나마 가리라 바리 마마야 바로 기제 세바라 다바지라 간다마가리나야 마발타 이산발타 사다남 수바나예 가가란제해 아래 마 모지 사다바 삼마라 산마라 아리나야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이연제 달아달아 달인 날에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마라 아마라 물지 해로게 세바라 미삼이나사야나베삼미나미나사야 무하자라 미삼이나사야 오로로 바라 오로 아래 바라마 나바 사라사라 지리시도 Ambaranaya mana saba, Shitaya, sabaha, ma, Shitaya, saba, Shitayu, yes, ebaraya, sabaha, niragantaya, saba, para, mukazina, mukaya, t m o i 아이 마산나야 사마 아나모르 사나더라야야 남가야 바로 기제 세바라야 무지 사다바야 마 사다바야 마가루 니가야 우음 살바와 예수 달라나가라야다 사명 남아가리라 바이 마마야 바로 기제 세바라다바디라 간다 마가리나야 마발타 이사 발발타 사다남 수바나의 영사 가지로 가지가란 제해 아래 마 모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리나야구로구루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 도로 미연마음이언제 달아, 달아 달아 달인 나래 새바라 자라 자라마라 미마라 하마라 몰제 해로게 새바라 라미 삼미나 사야 나베 사미나 사야 무하 자라미 삼미나 사야 호로로 호로 마라 호로 아래 바람 사라지리시 도로 도로 묻자 묻자 못다야못다야 메다리야 니라 간다 가마사 날 사나 바라 르나야 마나 사바 싯다야 사바 하마 싯다야 사바 싯다 요예 세바라야 사바 하니라 간다야 사바 바라 목무까지나 무카야 사바 반바나마 다야 사바 자그라 요카야 사바 장가름 난네못다나야 사바 하마라. 마사 간다이사 시체다 가린 나이 나야 사바 마그라 찰마이 바산나야 사바 아리나몰 다나드라야야 나마야바로기 제세바라야 무지 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 니가야 오움 살과와 예수 달아나 가라야 다 사명 나마 가리라 바이마마야 바로 기 제세바라 다바리라 간다나마 가리나야 마발타이사 발발타 사다 남수바나예여 가지로 가지가란제 해 아래 마모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리 나야 구로구로갈 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미언 마음이언제 달아달아달인 나래세 바라 자라자라마라미라다마라 몰기해해게새 바라라 미삼미나사야 나베삼미미나사야 무하자라 미삼미나사야 오로로바라 사나바라르나야마나사바 싯다야 사바하마 싯다야 사바 싯다유예세바라야 사바하니라간타야 사바 바라모카지나모카야 사바 반나마다야 사바 자그라욕타야 사바 상가삼나네 모다나야 사바하마락 다나나야 사바하마사 간다이사시체다 가린나에나야 사바 마그라 나이 바다나 하늘, 하늘나무를 하나 들어야 하나 막아야 바로 기제 세바라야 무지 사다 바야 마사다 바야 마가로 니가야움살 바바 예수 다나가라야다 사명 남아 가리라 바비 남아야 바로 기제 세바라 다 바디라간 다 나아가 리나야 마발타 이사 할 바타 사다 남수 바나의 형사. 위로 가지가란 제해 아래 마 모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리나야 구루구루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도로 미언제 음이 언제 달아 달아 달인 날에 세바라 자라 자라마라미 마라 아마라 몰제 해로게 세바라라미 삼미나 사야 나베 사미나 사야 무하자라미 삼미나 사야 호로로 마라 호로 아래 나바라나나야마나사바시무야사바하마시라야사바나다요예세라라야사라나라나무야사바라라무나 나무라, 나나마라야사바자그라욕다라사바라가무나무 나무라, 나나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마 사다바야마 가로니가야 오음 살바바예수 다라나가라야다 사명나마카리라바이마마야가로기제세바라다바지라간타나마가리나야마발타이삼 살바타 사다남 수바나예염 살바보다남 바바마라미소다간단자타오마로게아로 바지로가지가란제해아래마모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사다야 사다야 도로 도로 미연제 마음 이연제 달아 달아 달인 날에 세바라 자라 자라 마비 마라 마마라 몰지해 해로게 세바라 미사미나사야 나베사미나미나사야 무하자라 미사미나사야 오로로 바라 오로 아래 바라 마나마 사라 사라 지리시 사나암바라르나야마나사바시타야사바하마시타야사바시타유예세바라야사바 니라간타야사바 바라 목카지나목카야사바 반나마타야사바 자그라욕가야사바장가삼나네 모다나야사바 마라쿠타다나야사바 파마사간다이사시체다 가린나에나야사바 산다이 ᄂ ᄌ 하이나 ᄌᄂ, 아드라야하 가란제 해 아래 마모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아나야 고로고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음이언제 달아달아 달인 날에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마라 말라 몰지에 해로게 세바라 미삼미나사야 나베삼미삼미나사야 무하자라 미삼미나사야 오로로 말아 오 Nambaranayama n a saba, Shitaya, sabahama, Shitaya, saba, Shitayu, e s ebaraya, s a b a h niragantaya, saba, para, mukajina, mukaya, saba, p a n a m a taya, saba, jagura, y k a y a saba, s a n k a d a m nane, m d a n a y a s a b a h mara, t a d a y a saba, pamasa, g a n d a i a s h i c e d a a r i n a enaya, saba. 나라야야 남아야 바로 기제 세바라야 무지 사다바야 마 사다바야 마 가루 니가야 오름 살과 바예수 다라 나가라야 다사명 남아 가리라 바이 마마야 바로 기제 세바라 다바디라 간다 남아 가리나야 마발타 이사 할발타 사다남 수바나예 가지로 가지 가란제 해 아래 마모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리나야 구루구루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 마이언제 다라다라 다린 나래 세바라 자라 자라 마라 미마라 마마라 몰제 해 로게 세바라라 미삼미나 사야 나베사미사미나 사야 무하자라 미삼미나 사야 호로로 바라 시리 시로로 도로 묻자 묻자 못다야못다야메다리야 니라 간다 가마사 날 사나 바라 르나야 마나 사바 시다야 사바 하마 시타야 사바 시타 요예 세바라야 사바 니라 간다야 사바 바라 목까지나목어야 사바 바나마 타야 사바 자그라 욕타야 사바 상가름 나네 못다나야 사바 하마라. 사간다이사 시체다 가린 나에 나야 사바 마그라 절 마이 바산나야 사바 아니다몰 다나드라야야 나마가야바로기 제세바라야 무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우음살과와 예수 다라나가라야 다사명 남아가리라 바이마마야가로기 제세바라 다바리라간다나마 가리나야 마발타이사 발발타사다남수바나예엄사 가지로 가지 가란제 해 아래 마모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아리나야 구루구루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언제 다라다라 다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마라 아마라 몰제에 해 로게 세바라라 미삼미나사야나베삼미사미나사야 무하자라 미삼미나사야 호로 Nambara n a yama naba s i t a ya s a b a s i t a ya s a b a s i t a yo esebara ya s a b a niraganda ya sabah a r a mukajina mukaya sabah panama da ya s a b a jagura y k a y a s a b a a n a m na ne m d a na ya s a b a m a t a da a s a b a p a a s a n d a isa s i c e a a r i n a e na ya s a b a 나산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야 나야, 야야 나야, 야마야나가야 나야, 나야, 나야, 수야나나가라야나사 나야, 나야, 가지로 가지 가란제 해 아래 마모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아리나야 구루구루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이연제 달아 달아 다린 날에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마라아마라 몰제 해 로게 세바라라 미삼미나사야 나베사미사미나사야 무하자라 미삼미나사야 남바라나야나사바시타야사바시타야사바시타요예세바라야사바니라다야사바바라지나가야사바나마야사바자라야사바나나야사바마다다야사바마간다이사시나린나에나야 <목소리> 바산나야 사바하니나몰 다나드라야야 남아가야 바로기제세바라야 무지사다바야마사다바야마 가로니가야 음살바바 예수 다라나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라바리마마야 가로기제세바라 다바따라간다나마가리나야 마발타이삼 발발타사다남 수바나예음살바바 다남바바마라미소다 가지로 가지가란제 해 아래 마모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리나야 구로구로갈 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미언제 마이언제달아달아달린나에 세바라 자라자라마라미라 아마라 몰제 해로게 세바라미 라 삼미나사야 나베삼미나미나사야 무하자라미 삼미나사야 오로로 바라 오로 아래바 사라지리시 도로도로 못자 도로 못자 못다야 못다야 메다리야 니라간다가마사 날사남바라르나야마 악사바싯다야 사바하마 싯다야 사바 싯다요 예세바라야 사바하 니라간다야 사바바라하 못지나목가야 사바바나마 니야 사바자그라 욕다야 사바 상가슴난네못다나야사바마아 사간다이사 십체다 가린 나에 나야 사바 마그라 절 마이 바산나야 사바 아리나 몰 산다드라야야 나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무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루니가야 음살바와 예수 달아나가라야 다사명 나마 가리라 바이마마야 바로 기제 세바라 다바따라 간다나마 가리나야 마발타이사 발발타사다남수 바나에 음살 남바바바람미소다간다냐다오마로게로 마지로가지가란제해 아래 마모지 사다바삼마라삼마라리나야 구로구로 갈마사다야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미언제 음이언제 달아달아달인 나에세바라자라자라마라미마아바마라몰에 해로게세바라라미사미나사야 나베사미사미나사야 사아자나마사미하나사야하로로바라 오로 아레바나마나사바사라리사로하나 마사바하나 마사바하나 마사바하나 마다바마사하마사바바나나마마나 마사바하나 사바하마사바하사바사바사바하바하 나슴 나네 모다 나야 사바 마라 구다다나야 사바 바마사 간다이사 시체다 가린 나에 나야 사바 마그라 절 마이 바산나야 사바 나무라 바나다라야야 나 마갈라 바루기제